뿡뿡! 빰뿡! 탈컥탈컥! 트리스 트리스티 의트리을 골라서 이사식으로 결심해 <놀람> 프티켓오는도에 <놀람> <놀람> <오늘도> 고마워. 오니, 너, 고 오니, 너, 고마워. 오니, 너, 고마워. 오니, 너, 고마워. 오니, 댄스를 쳐도 좋아.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방송하는 곳. 그곳이 바로 프리티널 에스티션 스피셜 스타트. 미니! 다매